넥슨에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프로젝트 hp의 첫 테스트 일정과 게임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화이트데이 마비노기 영웅전 야생의 땅 두량고를 개발했던 이은석 디렉터의 신작으로 수준 높은 그래픽과 백병전 pvp 액션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우며 등장했는데요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유비소프트에서 제작했던 포아노와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투 스탠스를 변경하는 부분이나 페링 및 방패 막기 등 전반적인 전투 시스템을 포아노에서 참조했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포아노라는 게임을 재미있게 즐겼던 유저라면 이런 전투가 심인 게임에서 너무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젝트 HP만의 시스템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뼈대는 포아노의 전투를 그대로 따라가고 전투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제거한 뒤좀더 라이트하게 전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과감하게 잡기가 같은 전투 단위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버려버리고 영웅 시스템이나 공격용 오브젝트 같은 다른 부가적인 부분에서 전략과 컨트롤이 필요하도록 시스템을 추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투의 깊이를 낮추고 전투가 단순해진 만큼 전투 외적인 요소들을 활용해 유저가 직관적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투 시스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아노의 경우에는 회피, 막기, 패링, 잡기 등 너무 많은 공방 요소들이 존재했는데 오픈 초기부터 시작한 유저들은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학습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며 큰 쾌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뉴비들은 사라지고 고인물들만 남게 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고 게임의 수명까지 짧아졌습니다. 프로젝트 HP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게임 서비스 후반에 고인물들이 뉴비의 진입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도록 기본 전투 시스템을 좀더 라이트하게 개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은 이번 알파 테스트를 통해 검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전투가 되게 가볍게 구성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포아너를 모르는 유저가 이 게임을 한다면 PVP의 재미는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뺄 부분은 빼고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잘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HP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캐릭터는 총 10개가 있었는데 6개의 병사와 4개의 영웅으로 캐릭터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병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공방에 대한 밸런스가 좋고 넓은 타격 범위를 보유한 블레이드, 타격 범위가 좁은 대신 공격 거리가 긴 스파이크, 활을 사용해 전략적인 위치에서 전투가 가능한 아치, 방패를 이 용해 아군을 보호하고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가디언, 거대한 양손 해머를 이용해 강력한 한방을 날릴 수 있는 오해머, 전투에서 피해를 입은 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스모크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병사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 중에는 아치와 스모크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치는 근처에 불이 있으면 불을 활용해 불화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방이 존재하는 pvp 게임에 힐러 역할을 할수 있는 병사를 추가했다는 점도 포화 와는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클래스의 구성을 봤을 때 포아노와 달리 1대1보다는 다데다 전투에 좀더 중점을 두고 병사를 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앞에 설명한 병사들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플레이 도중 파신 점수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점수를 사용해 다양한 영웅으로 변신이 가능했습니다 영웅은 총 4종류가 있었는데 원거리에서 광역 데미지를 줄수 있는 레이븐 모든 공격을 1회 막을 수 있는 실드를 사용하는 호에트 건방을 사용하며 반경및 밸런스 있는 전투가 가능한 마터 말을 타고 빠른 기동력으로 적을 유린할 수 있는 먹바람까지 상황에 따라 원하는 영웅으로 변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리한 전투를 역전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다른 영웅들은 큰 임팩트가 없었는데 기병 컨셉으로 등장한 먹바람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도 막강한 포스를 선보였는데 중세시대 기마병처럼 적들을 창으로 꿰뚫어버리며 전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닐 수 있어서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의 기본 진행방식은 매칭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16대 16의 쟁탈전과 12대 12의 진격전 두가지 맵이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맵에 따라 정해진 룰이 다르며 1대1 전투도 중요하지만 다른 플레이어와 협력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승리가 가능했는데요 맵 곳곳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오브젝트들도 있어 먼저 움직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도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H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맨날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수준 떨어지는 모바일 게임들만 보다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산 PC 게임 소식을 들으니 무척 반갑다는 생각을 하며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시도는 게이머들 입장에서 언제나 환영이고 이런 게임이 잘될수 있도록 응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이 길까지 프리알파 테스트를 신청받고 있으니 테스트 신청해서 전장에서 한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